오늘 계좌 폐쇄하고 감회 가사럽네요 서울의 상경에서 5년 동안 욕먹으며 절약하며 꾸준히 모은 월급의 모두를 날리고 오늘 계좌 폐쇄했습니다. 주식을 잡은 지 보름 정도 돼가는데 오늘 했어야 계좌 폐쇄했네요. 마지막으로 미래에셋에서 선물을 주더군요. 예탁금이자 1 3 0 0억돈 7천만원 넘게 잃고 마지막 선물을 받으니 눈물 나더군요. 24일 날 월급날이었는데. 마이너스 대출금 270여만원의 빚을 갚았네요. 잔고를 보니 2만원 남았습니다. 매일 주식시세판 보면서 느껴 조급함 불안증, 불면증, 온갖 짜증, 줄담배, 눈떨림 증상 등이 말끔히 사라져서 기분 좋네요. 항상 주식해서 돈 잃으면 다시는 주식 안 한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정리되면 또다시 계좌로 입금시키는 미친 짓을 이제 안 하렵니다. 증권계좌가 없으니 생각날 때 손이 나갔을지라도 입금하는 일은 없겠군요. 주식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맹점은 돈 잃음 돈 잃었다고 단기간에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무리한 투자로 망하게 되고 돈을 땄을 땐 자신감 충만해 또다시 무리한 투자로 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장기투자 단기투자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듯 싶네요. 난 장기만 할 거야 하다가 어느 순간 단타로 전락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느낀 지리는장기로 가더라도 주식시장은 믿을게 못 든다는 겁니다. 언제 후려치면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시장이라는 거죠.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한세번 겪으니 이번에 죽을 만큼 실망했네요. 다시는 안 오렵니다. 소액으로 장난친답시고 야풍 가지고 노는 일도 안할렵니다 그러다 다시 맞붙이면 인생 원납하는 거죠. 5년간 정말로 힘든 나날이었네요. 이건 매일매일 재미도 없고 짜증의 시세판 보면서 한숨만 쉬는 걸 생각만 해도 신물이 넘어옵니다. 모이는 돈도 없었고 그냥 시장 한바닥에 돌을 뿌리는 거였네요. 자 기부금 받으시오 하구요. 월급이라는 돈이 작지만 무서운 돈인 줄 깨닫게 되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월 초부터 꾸준히 적금 200만원씩 들었음 벌써 1200만원이 쌓이는 거였으니깐요. 주식하시려는 분들 소액 여유자금으로만 할거니까난 괜찮아. 이렇게라도 주식은 안하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소액으로 하다가 재미 붙이면 주식 중독으로 결국 폐가 망신하게 되니까요. 그냥 마음 편히 적금 들고 적지만 이자 불리는 재미를 가지려 합니다. 가족, 친구, 연인분들하고 고민 없이 재밌게 사는 게제 인생의 참맛 아닐까 싶네요. 주식하면서 정말 재미없는 인생에 정말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고민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게 정말 좋았던 거였는데 5년의 세월이 날려갔다고 생각하니 돈보다 5년의 시간들이 더 아깝네요. 제가 주식을 하게 된 이유라면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을 시작했던 듯 싶습니다. 과거,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아닌듯 싶네요. 현재의 삶을 부정하고 위험한 발상을 한내 자신이 무척이나 믿지만 앞으로가 중요할 거라 믿고 이만 떠나겠습니다.